지금 이렇게 보면은 껄쩍 얼마 없는 것 같아도. 네. 이거 엄청나. 어, 엄청나. 보세봐보봐 어, 봐봐. 오. 어. 이게 한번 따신 거래. 이게 한번 한번 따고도 이렇게 지금 금방 내리면 또딱 때가 된것 같아 지금. 크기도 거의 뭐 균일해 보니까 이렇게. 아 크기도 균일하고. 예. 균. 색깔도 좋고요, 봐보세요. 고추핀 게, 이건 셀 수가 없어. 고추핀 거는. 엄청나. 한 나무를 뽑아갖고 지금 고추를 땄는데, 예, 예. 100개가 나왔습니다. 100개. <웃음> 고추가 엄청 큽니다. 예. 이. 이 가피도 엄청 두꺼워요. 이 고추의 품종이 뭡니까? 올복합 고추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남도 운남의 한 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이 고추는 우리나라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토종종자라고 합니다. 이 종자는 특히 탄저병, 칼라병, 바이러스까지 아주 강하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이 특별한 고추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정말 많이 달린 것 같은데 평생 내 고추 농사 이렇게 잘돼 있는 것은 천년된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꽃이 얼마 없는 것 같아도, 이거 엄청나. 어, 엄청나네. 이거 봐, 이 이게 한번 따신 거라면서. 한번 따고, 이렇게 지금, 금방 내리면 또딱 때가 된것같아 지금. 아이고, 엄청 봐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아래서 어. 보니까 엄청나네. 이렇게 꽃이 많은 것이 어디가 있어, 지금? 제안지 삼각. 더 크네 더 커? 네 차이가 나요 방아다리가 어디있어요 방아다리? 방아다리가 여긴데 겨순재배를 네. 두세개씩 다 넘겨놨어요 어. 네, 하나 둘셋 두세개씩 다 넘겨놔가지고 네 그만큼 이제 꽃 수확량을 좀더 늘려보자는 취지로 어.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만은 종자가 이렇게 퇴가정에다가 색깔도 좋고 연속적으로 착화가 되고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네. 그리고 또 있네. 여기 까지다열짐도좀고 그래 지금 이게 이그 끝까지 계속 거있잖아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 꽃도 계속, 계속 피고. 그럼 이제 꽃이 열매가 이거 아, 아, 아, 엄청 나버라아이고그걸 어떻게 하다 보다. 다안 나온 것같 <웃음> 한번 수확을 했는데 이 정도다. 예예. 아몇 예. 개인지 한번 세어 볼까요? 그럴까요? 꽃이 예. 핀게 이건 셀 수가 없어. 꽃이 핀 거는 <웃음> 엄청나. 요여기서말 해도 고추 하나 둘세 개가 나와 세네개 <웃음> 네 다섯 개가 나와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고추는 안 땄어요. 그리고 찬물 20개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따놓은 고추 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개입니다. 그러니까 고추 한 그루에 내가 지금 한근 계산 잡은 이유가 한근 고추가 이제 이렇게 제이대가 정도면 한 백개에서 백한 이십 개 정도 되면 은큰 고추로 말렸을 때 한근이 나와요. 네. 그데 제가 계산이 맞잖아, 이렇게 하면은. 한근 이상, 이상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 상태만 돼도 지금, 네. 관리만 잘 하면은, 한근이 충분히 나온다고요한 나무를 뽑아갖고 지금 고추를 땄는데, 예. 네. 100개가 나왔습니다, 100개. <웃음> 100개 고추가 나왔고, 고추가 엄청 큽니다. 예. 네. 예. <웃음> <웃음> 네. 가피도 엄청 두꺼워요. 가피가? 예, 네. 두꺼워. 어, 두껍잖아요. 어유, 두물 나오는 거 봐, 이거. 예. 네. 아유, 내 새끼들. <웃음> <웃음> 아이고, 어떠세요? 내 새끼들, 여덟, 좋죠. 만져만, 만져만 봐도 아주 마음이 흐뭇하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많이, 거짓 뭐, 우측에 <웃음> 너무 많이 다녔는데? 예, 엄청 다르게 달렸어요, 지금. 정신에 4월 22일 날 했는데, 네. 원래는 이런 같았으면 제가 4월 9일에서 10일 그 사이였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봄 기운이 야간 온도가 10,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길래 좀 늦췄습니다 크기도 뭐 거의 균일해 보니까 이렇게 아크기도 균일하고? 예 병, 병. 색깔도 좋고 요 봐보세요. 색도 안 해, 오 엄청 좋아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예, 있어요 뭐죠 노하우 좀몇개 알려주시면 아, 고추농가들한테 첫째 예. 간수시절 해야 돼 간수시설 간수시설 해라 간수시설 다돼 있잖아요 저희. 아. 예, 양쪽으로 돼 있어요 예. 점적으 처음에는 정식할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다가 하고 아, 가까운데 네, 가까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이 상태로 키우면은 이쪽에가 항상 양분이 있는데 이게 음. 밥이 많이 있는데 고기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들 다못 먹고 가을 되더라고 요 끝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피복, 이제 이걸 피복에서는 피복 걷고다 네. 이쪽으로 이제 옮기셨구나. 다 옮겼어요. 옮겼어요. 음. 이, 이 지금 가뭄 때에도 수분이를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안 퍼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네. 수분이 적가하다는지금수분 유지, 어. 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간수실을 안돼 있으면은 꽃은 농사 힘들어요 아. 이 간수실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뭄 때도 물을 마음대로 내가 공급해 줄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로 같은 양궁도 이 간수도 다, 다 해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꽃이들이 실하게 생겼잖아요 아 실하게 생겼네 네. 또 관수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이제 애정을 가져야 돼 애정? 첫째 농비는 애정 아. 꽃추는 만져줘야 큰다 그 뜻은 그만큼 관리를 잘해라 그래서 날마다, 저는 날마다게 살아요 아. 그전에는 어떤 종교하셨으셨어요? 여러 가지 했었어요 여러 가지 품종 했는데도 네. 그때는 이제 칼라병이 좀 왔었고 음. 탄저병이 심했었고 음. 그래서 이제 거의 수확을 뭐 얼마씩 못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이 품종을 바꾸고, 내병의 품종을 바꾸다 보니까 수확률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병해 충이 첫째 없으니까, 리하기가 쉬워요. 올해 처음 심으신 거예요? 네, 올해는 처음 심, 심었습니다. 아, 종자를 처음 심으셨다고? 네, 올복합이라는 종자를 처음 심어봤어요. 아, 이게 올복합이에요? 네, 올복합. 오. 뭐, 탄저병 강하고 칼라병 강하고 복합. 모든 것이 다강을다게 해서 올복합. 이렇게, 올복합이나. 뭐,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울복합을 예. 모르는 고추 농가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자, 그러 제가 심어보니까, 네. 이 품종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신뢰성을 갖게 되더라. 어. 어, 이제 조생종이고, 많이 열리고, 또 이제 탄, 탄저병에도 강하고, 칼라병에도 강하고, 음. 뭐 그런 식이다. 하는 것뿐이 이제, 이제, 말씀을, 음. 그것뿐이 못 드리겠네. <웃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뭐. 이 올복합이라는 게 국산 겁니까? 수입입니까? 예, 순수한 국내 기술로 육정된 국산 고추입니다. 아, 이게 올복합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음... 이게 어떤 특징이 있고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이렇게 변했죠. 그러면서 이제 고추에, 고추농사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칼라병과 이제 탄저병이 되겠습니다. 이제 칼라병과 탄저병 때문에 고추농사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육종가가 거기에 대한 내병성 품종을 만들었죠. 이제 그 품종이 바로 올복합 고추입니다. 네. 이 올복합 고추가 다른 고추들하고 좋은 점이 뭡니까? 이제 숙기가 아주 빠른 조생종이고 얼마나 빨라요? 보통 일반 고추들보다는 한물 정도는 빠르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보시면 알시겠지만 분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지수가 많다는 것은 곧 수확량이 많다는 뜻. 이게 수확량이 많으면 농가들이 고소도를 올릴 수 있고 세 번째는 농사 짓기가 아주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칼라병이 아주 칼라병 4병계 그리고 탄저병 4병계 품종이기 때문에 두 품종 두 병만 잡을 수 있어도 농사에서는 아주 편하게 농사질 수 있는 품종입니다. 이게 언제 출시된 거예요? 금년도 이제 첫 출시됐는데 전국에서 작황이 아주 금메달 같입니다 작년에 이제 고추가 탄저병, 비가 약 70일가량 오면서 네. 탄저병이 전국적으로 강탈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고생 좀 했어요. 예. 네, 탄저병은 탄저병 때문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오는 이제 곰팡이병인데 이제 금년에는 지금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품종에서 탄저병을 막았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이 고추의 품종이 뭡니까? 올복합 고추입니다. Here we go! Yeah.